안녕하세요. 젤리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작품 감상법이 있으신가요? 미리 작품 알아볼 시간이 없다는 분, 알아보기 귀찮다는 분, 아니면 모른 상태에서 봐서 신선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등 다양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이든 작품 관람에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과거에 선입견에 휩싸이기 싫어서 일부러 찾아보지 않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봐서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전시 끝난가동시밥 먹고 놀고 하다 보니 검색해서 알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귀차니즘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았는데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실패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방법이라 참고하여 자신의 작품 감상법과 비교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가 이력만 먼저 찾기 작가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배경 화면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아보고 작품들을 시각적으로 쭉 훑어봅니다. 작품의 설명을 다 보기엔 너무 고된 일이어서 이 부분은 패스하고 화가의 배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림으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본인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빈센트 반고의 이력을 보면 내성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한 가난한 광산촌에서 서교자를 하였습니다. 화가의 길로 들어서는데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지요. 동생 태호와의 긴밀한 관계만이 전부였던 그는 우울하고 기존의 화학가대가잘 지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더욱 내면을 파고들어 본인만의 세계를 구축하지 않았을까라고 단순한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가의 작품 시간순으로 보기 광고의 작품을 시간순으로 보게 되면 화풍이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크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전보다 작품 색이 밝고 원색의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리고 눈에 익숙한 작품이 들어오면 아 이게 이 화가의 메인 작품이구나 라고 여기게 됩니다. 제 눈은 평범한 눈이라 화풍이 변하는 걸 알아채지 못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작품을 뜯어 관찰해보면 됩니다. 배경이 있었다가 없어졌다든지 인물이 옷을 입었다가 누드로 바뀌어졌다든지 관찰하다 보면 보는 눈썰미가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 편한 옷차림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자. 전날 밤새고 어깨에 무거운 핸드백과꽉 끼는 옷, 하의를 신고 전시장을 가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더 몰아오기보다는 당장 때려치우고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는 게 최상이에요. 작품을 보면서 힐링, 영감받기 등등 생각이 들겨를도 없이 무슨 작품을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네번째, 멍 때리면서 체력 분배하기 처음부터 모든 걸 샅샅이 다 봐주겠어 라는 마인드라면 잠시 컴다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전시는 볼게 많고 기억에 남는 건 한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훑어보는 식으로 힘을 빼기 권합니다. 전시장엔 많은 작품들이 당신의 체력을 뽑아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뺀채 멍때리면서 보고 그러다 보면 눈에 띄는 작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작품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턱에 손을 댄채 눈을 반쯤 떠봅니다. 왜내 눈에 띈거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제 작품 주제부터 또는 가운데부터 가장자리까지 하나씩 훑어봅니다. 예를 들어 방고의 해바라기 앞에서 멈춰서서 생각한다고 봅시다. 어? 유명한 작품인가 봐. 나 이거 알아. 그래서 내가 멈춰섰나? 내가 해바라기를 좋아했던가 예전 남자친구가 해바라기 꽃을 선물로 자주 해줬었는데 등등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내가 멈춰선 이유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내 경험과 작품과 만나게 되는 지점에 이벤트가 발생하고 작품이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오게 되지요. 처음 이 방법을 시도해본 건로스프 클림트의 작품을 인터넷으로 봤을 때였습니다. 키스 작품을 보면 과거 집착에 사로잡혔던 썸남이 떠오르고 뮤디트를 보면 내가 되고 싶을 여전사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책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끼지 못했던 걸 최근에 느끼는 걸 보면 관람객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 생활하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희박한 확률입니다. 다양한 작품 감상법에 좋은 작품도 제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작품도 나이 들어서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눈에 띄는 작품을 보면 외를 생각해보세요. 예전 경험과 연결되어 그때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본인도 깨닫지 못했던 원하는 상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시가 끝나도 기억에 남는다면 작품 검색해보기 전시를 다 보면 해냈다는 성취감에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품이 계속 머릿속에 맴들면 본인에게 유의미한 작품이고 그럴 경우 검색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을 권합니다. 아나 이번에 방고호 전시 보러 갔다 왔는데 오후 그 꽃이 핀 자두나무가 인상적이더라고 찾아보니까 방고호가 일본의 자포니즘에 심취했다고 비슷하게 그렸던 그림이었어 어쩐지 뭔가 동양의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 내가 좀 일본 문화를 좋아하잖아 단순히 이번 주말에 방고호 전시 갔다 왔는데 사람 아주 많고 볼 것도 많더라 보다 훨씬 유익하지 않은가요? 광고에 대해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친구에게도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표현하기 전시를 다 보고 나면 오늘 하루 알차게 잘 보냈다고 뿌듯할 거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멈춰도 좋지만 심한 방법으로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뭘 표현할 건지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글로든 그림이든 펜을 들고 종이에 쓰면 됩니다. 오늘 봤던 작품 중에 기억나는 작품을 쓰는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관찰력이 드는 작업입니다. 해바라기에서 무슨 색이 쓰였는지 컬러 차트를 보면 노랑에도 엄청나게 많은 컬러명이 있다는 걸 시감하게 되고 해바라기에 노랑 외에 다른 컬러도 많이 사용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꽃시장에서 데려온 꽃인지 시들어가기 일부 직전인 꽃이었는지 꽃병은 무슨 모양의 컬러였는지, 재질이 뭐였는지 등 하나하나 찾다 보면 어느새 다른 걸 보게 되더라도 관찰력이 좋아진 걸알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시 관람을 몇십년 해보면서 정말 좋은 감상법이랑 없다고 봅니다. 단시, 본인 특성에 맞는 선택과 취향이 있을 뿐이지요. 이왕 돈 쓰고 시간 써서 갔으면 하나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이면 전시를 더욱 알차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장 가는 걸 지레 겁먹고 무서워하지 말고 크게 숨을 내쉬고 다녀와 보세요. 어느 순간 전시장의 묘미에 빠져 저처럼 전시 홀릭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